어! 누야 누리가 뽀보지 누리야! 누리야 놀랬 야! 어! 어! 어! 데 어! 어쩌네 누리 따라다다고 정신없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야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그렇게... <웃음> 오유 <놀람>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웃음> 우와, 오, 지드코. 오, 지어코어 진짜 코 오, 오, 지드코. 오, 지드코. 오, 지드코. 오, 지드코. 오, 지드코. 오, 지드코. 오, 지드코. 오, 지드지 t e n 생 a 다 Thank okay. you. 오늘은 이 야채들 다져서 올람쌈으로 말아가지고 비건 식으로 해서 짜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구러 가겠습니다. y e 보자예 r Yes, sir. y 습니다 전혀 바삭바삭하지 않네 진짜 슬프네 이거 응. 왜 이렇게 된거지? 몰라 어. 거의 튀기듯이 해야 되나 봐아 끓어 끓어 끓어 끓어 맛있지? 음. 짜잔! 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니언 크림 스프링 소스인데 여기 이게 매운 거를 살짝 중화시켜 주면서 딱 조화로운 느낌. 저로 갈거야? 이제 집에 가야되는데 어떡하지? 포다 가자! 이리와! 저기 친구들 집합소네 포다 이리와! 아니야 아니야 넌 이리와 포다 이리와 포토 우리 어디 가는거야? 우리 미용하러 간다. 예쁘게 하고 오자. 버터. 그러면은 좀 이따가 올게요. 네, 전화 드릴게요. 네, 버터 아니야. 버터 아니야. 아닌데? 버터 아니야.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어 안돼 우리 간식 먹을까? 간식? 이이 어떻게 하지? 내가 먹는 건데? <웃음> 어. 어? 아니야. 음안 돼. 너무 달아서 안 돼. 어? 머핀이도 먹고 싶어? 그거 먹고 싶어? 안녕. 귀여워. 오늘은 사과를 넣은 타르트인 타르트 타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버터 먼저 썰어 줄게요. 고 싶어 안돼 이거 우리 안 돼. 여기. 안 돼. 이렇게 네. 구러가겠 습니다. 구우 갑니다 이대로 완전히 식혀줄게요 어머. 짜잔 음 <sus> 요거는 누리언니네 갖다줄게요. 누리엄마언니네 갖다줄게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은 그러면어그러면노 우리 그러면로 간.. 간식? 그러면크 간식 먹어볼까? 왔다! 우리 간식 먹을까? 간식? 마피나도 간식? 크피나도 간식? 여기가 여기가 저희 간식 창고예요. 여기 강아지 덴탈추라고 해서 치석 제거에 도움되는 간식들이고, 퍼플 오픈이가 좋아하는 추르. 이프론 때 엄청 쟁여놓은 간식들. 먹어 볼까? 이거 이거 좋아하지? 왜안 먹어? 어끈님 먹어. 먹어? 왜 물고 있어? 엄마처럼 먹어.